b a s 저거 마스크 갖고 와 e b a 마스크 갖고 와어 그거 가지고 s q u e 걸 a s q u e b a s q 마스크 o p e Doma, no, 안녕 없어요. 마스크 갖고 오세요. 어? 엄마 주세요. 아이고 착해 드시기. <웃음> 안녕하세요, 대식 씨. 이거 고 주인님 편지왔어요 야, <웃음> 그래. 아이고 떡해아이해 아이쿠, 또미쳤게아이고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잘 갖고 있어요. 던져줘, 또. 또. 던져줘. 슉. 던져줄게. 슉. 넌 마무, 넌 마무. 헤잔 돼지가. 너나 잠깐만. 너마나쏙 줘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, <웃음> <웃음> 너 강아지야? 토근, <웃음> <턱을> 놀리하게 <웃음>